민트 색상 같은 것 빨강은 몇인지 파랑은 몇인지 알수 있을까요?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. 자 지금부터 이제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2 0 1 0번에도 색상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컬러 코비라고 하는 그 컬러를 활용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색상을 추출을 해야 되는데요. 민트 색상 같은 경우를 추출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릴게요. 네이버에서 일단 제가 컬러 코비라고 쳐보겠습니다. 컬러 코비라고 치면 여기 컬러 코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는데 눌러볼게요. 이 컬러콥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아볼게요. 여기서 컬러콥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열어볼게요. 그러면 지금 현재 보시면 이렇게 떠요. 파워포인트 안에는 없는 이 색상을 추출할 수 있는 이 방법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컬러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여기 있는 이 스포이드를 누르면 내가 원하는 부분에 콕 찌르면 이 색상을 색상 값을 추출할 수 있어요. R 레드 그린 블루 이세 가지 색상으로 추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난 여기는 이 살색상이 좋아. 그러면 이렇게 클릭을 하면 RGB값이 이렇게 나와요. 색상값이. 그러면 난이 색상값을 마우스 오른쪽 배경서식 파워포인트 2010 버전에서는 없으니까 자 여기에 다른 색으로 들어가셔서 여기 표준 사용자 지정이라고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어요. 여기다가 253, 159, 109를 입력하면 됩니다. 253, 159, 109를 입력하게 되면 색상을 추출을 하게 된 거죠 볼게요 방금 전에 추출한 색상을 이렇게 집어넣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완벽하게 살 색상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색상을 추출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아까 전에 이제 민트 색상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트 색상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구글에 검색하면 굉장히 검색이 많이 될 거예요 제가 한번 또 한번 검색해 볼게요 민트 컬러 라고 입력하면 자,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민트 색상과는 완벽하게 다른, 다양한 민트 색상이 나옵니다.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민트 색상을 클릭해요. 그렇죠? 이 민트 색상 괜찮죠? 이것을 클릭하고 여기 스포이드를 눌러서 일단 콕 찍습니다. 그럼 113, 217, 191이 나오죠? 그럼 이것을 가지고 이제 파워포인트 안에다 또 적용을 하는 겁니다. 박영서식 들어가셔서 다른 색. 빨강을 113, 그린을 217, 그리고 191 입력하면 아까 전에 그 민트 색상을 그대로 추출할 수 있고요. 확인 누르면 그 민트 색상을 그대로 추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. 훨씬 더 간편하게 색상을 추출할 수가 있겠죠. 물론 파워포인트 2016 버전이 있으면 여기 안에 스포이드 기능 쓰면 금방 하는 건데 2010 버전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. 어떠신가요? 좀 괜찮으셨나요?